i o n 야그분꼬 t n 을다 b r o n c s 야 q e s a c o m c o m i c l l y o u t h e r e w i t h a e a e r on e 먹는 <목소리> 먹지 마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래도 엄마 쪽으로 안 하잖아. 쟤 맨날 내랑 웅이면 내한테 쪽으로 갈 음. 텐지라더라고. 라아로 oh 네. 이게 uh, 니다 <사람을 돼> m 아니야, 이리 와. 이리 와. 아니야, 앉아. 앉아. 앉아. 기다려. n o 아니야, 일어서지 마. 앉아. 기다려. 바로 들어가가지고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빠야, <다시. 웃음> Thank you.